예,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가 이제 기계 설계와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하시다 보면, 그렇죠? 전산학용 기계제도 기능사라든지 기계 설계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3D 툴을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주어진, 시험에 주어진 밀도 값 있죠?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7.85g p e 제작업 센치미터로 나옵니다. 입방 밑단, 기본 입방 밑단, 고라미 7.85라는 얘기죠. 자 이런 기본 밀, 이런 밀도 값을 가지고 질량을 계산하게끔 그리고 그렇게 구한 질량 값을 3D 그답안지에 표절한 하 하단에 있는 표절한 비고란에다가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물론 뭐 2D 작업할 을 때는 어떻게든 많이 쓰시는 것 같고 3D 작업할 때는 사람에 따라 다 틀리겠죠. 뭐, 대부분 많이 쓰시는 게인벤트를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또 카티아라든지 솔리드웍스라든지 NX 같은 경우.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배우시면서 또 써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NX에서 그런 질량을 어떻게 구하는지 조금 복잡합니다. 자, 그런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죠. 자, 다른 프로그램에서 쭉 순차적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100, 100, 100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은 50입니다. 자, 이런 기본 형상을 만든 다음에 NX에서 어, 지장을 측정하실 때는, 첫 번째, 먼저, 이 밀도 값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기 있죠? 메뉴, 에디트, 피처, 솔리더, 덴시티 들어오셔가지고, 이 밀도 값을 시험에서 주어진 7.85로 변경하시고, 그렇죠? 보통 이제 바디가 하나죠. 시험 보실 때 최종 결과물으로 나오는 것은 바디가 하나여야 됩니다. 솔리더 바디. 그 바디를 선택하고, 이 기본 밀도를 정의하시고, 어,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물성체를측정하시면 됩니다. 어디세요? 이 매저 여기 있죠 매저 에너 어, 메뉴 애널라이시스 매저바디에서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스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어 이상하게 나오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거는 어, 그렇죠 문서의 기본 단위와 측정 단위의 어떤 변경을 해주는 이 유닛 매니저먼트 라는 프로그램을 기능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쭉 일일적으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NXS도, 어, 일회성 재질, 일회성 그 어떤 그 질량 측정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질을 추가해 놓고, 재질을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질량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셔야겠죠. 자, 여 연달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형상을 그린 다음에 먼저 쭉 측정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X12 버전입니다. 자, 뉴 하시고요. 자 모델 미리미터 mm 단위 모델 템플릿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오케이. 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 스케치보다는 스케치 전용 환경으로 들어가는걸 좋아합니다. 자, 혹시나 이 아이콘이 없다 그러면 끝에 여기 있죠? 스케치 인 테스크 인바이러먼트 있죠? 네. 여기를 체크하시면 여기 보일 겁니다. 자, 찍으시고요. 면은 XY 면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기본 XY 면으로. 자 오케이 하고 들어오죠. 자 프로파일이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죠 자 esc키 누르시고요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기 귀찮아요 컨트롤 s 프트키 누르시고 왼쪽 버튼 가운데 버튼 오른쪽 버튼 다 틀리죠 이디얼 메뉴라 그러죠자 전원 왼쪽 컨트롤 s 프트키 누르시고 왼쪽 누르시고 그럼 사각형 있죠 손 떼시면 되겠죠 두번째 오라 하겠습니다 아니면 요 그리는 단축키가 뭐죠 r 이죠 그럼 r 하시면 되죠 이거 자 단축키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100, 탭 100, 탭 0, 엔터 해서 기본적인 사각형하을 그렸습니다. 자, 서클이 뭐죠? C가 아니에요. O에요. 그렇죠? 또는 컨트롤, 시프트 왼쪽 버튼 누른 채 요거 O 가운데 점 찍고요. 지럼 50으로 하겠습니다. 엔터 하면 이제 끝난거죠. ESC 스케치에 빠져나올 때단축키가 뭐죠? 마우스 오른쪽에 보시면 컨트롤, Q로 되어있죠.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될수 있으면 단축키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컨트롤, Q 빠져나오고요 어... 돌출하는 명령어가 뭐죠? X죠. 또홈 가셔가지고 이거 누르지 마시고 될수 있으면 그렇죠? X 하시면 익스트루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왼쪽 버튼 누르시면 요렇게 기본 레이디얼 메뉴가 정의되어있죠. 요거면 되고 손 떼시면 되겠죠. 자, 여기를 그쵸? 렇죠 셀렉션 방법이라고 되어있죠. 예, 리전 영역으로 작겠습니다 리전 바운드리 커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역이 인식되는 겁니다. 찍고 높이 100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되겠죠? 자, 기본 영상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요 기본 영상을 가지고 한번 물성치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명령들이 막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어요. 아, 명령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다 기억하기도 귀찮고. 가끔은. 자, 그래서요. 여기 있죠? 여기 유닛이라고 치신 다음에 여기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닛 관련 명령들이 쭉뜰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이솔리드의 물성 저 밀도 있죠. 밀도를 한번 재정의하겠습니다. 저 에디터 피처 뭐 솔리드 덴시티 뭐 이게 좀. 아, 힘들어요. 저 찾아가이가.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미리 보게 되죠?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리셋 한번 할까요? 기본적으로 아마 이게 다른 값으로 잡혀있을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단위를 시험에서는 고라퍼세제곱 센티미터로 하라고 했으니까 하시고 여기다가 지금 7.83으로 잡혀있죠. 7.85라고 주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있죠? 바디 body. 어느 바디에다가 이 덴시티 값을 적용할 것인가 적용할 바디를 다 잡아주시면 돼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통 여러분 실기시험 보실 때최종 결과물은 솔리드 바디 하나만 생성되는 겁니다. 자, 어플라이하시고 됐죠? 예, 그럼 덴시티 값이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물성자를 측정해야겠죠. 그게 어디 있냐면요. 애널라이시스에 보시면 요거 누르시고 매저 바디 아니면 메뉴에 보시면 애널라이시스에 보시면 여기 어디 있나요? 매저 바디 여기 있죠? 여기로 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매저 기능이 다시 이 애널라시스 기능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언젠간 다 설명드리고 싶은 욕심이 꼭 있습니다. 자, 매저 바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 바디 하나 찍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별도의 인포메이션 창이 뜨면서 위로 좀 올리시면 이렇게 매스 값이 나옵니다. 얼라리요 키로그램이네. 아, 그러면 저거 고람으로 바꿔야지. 아, 이게 곱하기 1000 해야 되나. 그렇죠. <웃음> 아우, 머리 아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런 인포메이션을, 어,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옆, 살짝 치워보시면, 옆에 이렇게 볼륨, 서피스 여러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웨이트 값도. 자, 이게 나오는데요. 아니면, 뭐, 어, 저, 인포메이션 윈도우, 요거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 창이 뜨는 겁니다. 그런게 색깔도 바꿀 수있고요자그런거고요자어소시에 음. t 와브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 형상에 바뀌면 얘도 같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OK 누르겠습니다 OK 누르면 이런 측정 데이터들이 여기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옮기면 되겠죠 조금 이렇게 버벅대요자 필요없다 그러면 이거 뭐 지워버리시면 되는겁니다 딜리트키로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어, 나는 라암 단위로 알고 싶은데 킬로그램이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를 한번 보죠. 어, 문서의 기본 단위와 착정 단위 변경이나 이 명령어 있습니다. 유닛 매니저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시면 아마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유닛 매니저입니다. 그렇죠? 자, density 값은 우리가 적용을 해놨어요. 7.85라고, 그렇죠? 그리고 unit 매니저로 들어오죠.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p r e f e r 엔트 d 유 a t a entry unit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object information unit이라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p r e f e r 엔트 d 유 a t a entry unit 이 위에 있는 거는 실제 여러분이 이 3D 모델링하면서 사용되는 단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램 단위, 길이는 미리미터 mm, 퍼스 힘의 단위는 뉴턴, 각도는 디그리, 온도는 뭐 C는 C인가요? C, C가 뭐죠? 섭씨인가요? 예, 뭐 그런 온도를 다는얘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C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온도 단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지금 길이가 얼마라니죠? 길이 단위가 미리미터라는 얘기예요. 미리미터 mm. 그리고 정보를 표현할 때도, 이거는 이제, 측정 정보를 표현할 때도 이 단위계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매드 디센스 해보시기 바랍니다. 찍고, 찍어보면, 이게 얼마나 오죠 100mm로, 미리미 단위로 나오는 겁니다. 미리미 단위로. 근데, 실제 이제 모델링 할 때는 이 단위계를 썼지만은, 나는 측정할 때만큼은, 어, 이게 미리 단위가 아니라, 뭐, 인치 단위로 알고 싶다. 또는 뭐, 미밑 단위로 알고 싶다. 뭐 다른 단위로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세임을 하고요. 길이 단위가 요거 3D 모델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mm 단위를 썼는데 나는 측정할 때만큼은 다른 단위를 쓰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길이 단위를 내가 알고 싶은 단위로 인치를 한번 해볼까요? 인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는 환상계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직접 건드릴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경한 인치를 여기에 적용할지 여기에 적용할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측정할 때만 쓰겠습니다. 그럼 밑에 글걸 체크하시고 업데이트 유닛 이거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띵 누르시면 어? 아무런 변화가 없죠. 당연합니다. 아무런 변화 없어요.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단위계만 바뀐 것 뿐이에요.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리스트 올 오버라이드 있죠. 그러니까 재정이된재정이된 어, 단위계를 확인하고 싶으면 요거 누르면 됩니다. 그럼 요런식으로 대화상자가 뜨면서 뭐죠? 자 랭스 단위가 인치 단위로 바뀌었는데 원래 데이터 엔트리는 오브라이드에 S가 되어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기본 미리미 단위를 쓰는거고 미리미 단위를 쓰는거고 뭐다? 현재 내가 측정할때만 인치 단위를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상자 열어놓고요. 물론 닫아서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매주볼까요점 찍고 점 찍어보시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인치 단위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미리미 단위인가요? 아니죠 인치 단위 착정할 때만 인치 단위로 바뀐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이런 원래 그런 뭐 모델링 할 때도 나는 인치 단위로 쓰고 싶다 한번 해볼까요? 자 랭스를 하시고 인치 돼있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까 어... 길이 단위 미리미터가 있는데, 센치미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랭스 인치 말고요 센치미터로 하겠다. 하고, 어디에다가 실제 모델링 할때 단위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고, 업데이트 유닛 해보시면,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아, 요, 요 단위는 데이터 엔트리 실제 모델링 할 때의 단위로 재정이 됐다. 원래는 미리미터인데, 센치미터로 재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일단 클로즈 하고요 다시 한번 홈에서 어, 커브에살까 스케치 한번 들어가 보죠 요면 잡고요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한번 제가 사각형 이 정도 똑같은 크기로 한번 그려볼까요?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사각형 처음에 타입을 해보죠 여기부터 한 요정도 하죠 그러면 실제 제가 만약에 음, 티키누르셔 가지고 이걸 입력을 하면 이 값이 뭐로 나옵니까 원래는 100mm에요 100mm인데 지금 10으로 나오죠 이 10이 결국 뭐라는 얘기죠 10cm 알았죠 아, 10cm 그러니까 1cm가 10mm니까 10 내가 10만 입력하면 이 n x 알아서 100으로 100mm로 환산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 상당히 불편하죠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 도면을 받았더니 아 이름의 도면이 다 인치 단위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밀리미터로 하려니까 단위 환산하고 막 가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 실제 내가 모델링 할 때는 미리미리 단위를 쓰겠는데 우리 우리 회사에 맞게끔 그렇죠? 근데 외국 도면 보니까 다 인치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랭스를 인치로 해놓고 이렇게요. 인치로 하고 어디에다가 이거는 빼고요. 여기 실제 모델링 할때 사용될 단위는 현재 문서는 전체적으로는 밀리미터 단위인데 내가 인치 단위로 재정했다는 얘기는 내가 인치 값을 입력하면 밀리미터 값으로 재환산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죠 업데이트 꼭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눌러보시면 요런 식으로 랭스 인치 단위로 변경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재정이 된거다 필요 없다. 다시 원래대로 가고 싶다. 그러면 요거 All Data Entry Override 요기 재정이 된 거를 없애오시면 요거 누르면 되고요. 측정할 때 어떤 단위 재정이된 거는 밑에 거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저 뭔가 뭐 오케이 뭐 캔슬 뭐 이런 대화 성자안 뜨니까 여러분이 좀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이 엑스포트는 결국은 그렇죠? 외부로 내보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누르셔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환경 설정 파일로 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다른 파일에서 뭐또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뭐 새로운 단위를 정의할 일이 있을까요? 뭐 크게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랭스 단위, 기본 단위가 뭐 이렇게는 많은데 거기다 대고 또 새로운 단위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어디다가요? 어, 뉴 유닛 누르겠습니다. 그렇죠? 음, 눌러보자. 뭐. 그러면, 그렇죠? 새로운 단위, 이름, 쓰란 얘기죠? 뭐, 신중한 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뭐, KK, 뭐, SJS, 심볼 유닛. 뭐, 설명 쓰겠죠? 뭐라고 뭐라고 환산 값을 쓸 거고, 어디다 적용할 거냐? 그렇죠? 저는 뭐, 현재 문서에서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매트릭 유닛으로 쓸 수도 있죠. 그러면, 매트릭 유닛으로 안 쓴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요거 누르면 매트릭이 있고, 잉글리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add unit 해보겠습니다. 아유, 어디가 비어있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 써야 되나요? 그렇죠? 설명, 뭐, d, dc라고 쓰겠습니다. 자, a d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에 보면, 요, 거 메트리얼 잡고요, 랭스 단이 해놓고, 이거 눌러보면 내가 만든 게 있는 거죠. 이거는 특히 쓸게 없을 것 같아요. 잘못 만든 거는 딜리트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없어지는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좀 이게 길어지는 것 같은데. 자, 캔슬 하고요, 창 닫고요, 음, 빠져나올까요? 컨트롤 Q. 자 이렇게 100 100 100 짜리 기본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 이게 음, 저, 뭐 자격증 관련해 가지고 3d 형상을 이렇게 모델링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메뉴 위치 찾기 힘드니까 유닛이라고 쓰고 검색한 다음에 solid d n s t 를 7.85 단위는 9 람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맞추시고 바디 찍어주고 apply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물성치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유닛 매니저에서요. 내부적으로는 매트릭 단위를 쓰는데 우리가 요 물성치를 알아낼 때만큼은 요 고람 단위 있죠? 매트릭 고람, 센티미터, 요걸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세임으로 해놓으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아, 나는 매스의 단위는 고람으로 그람으로 측정할 때 쓰겠다 업데이트 하시고 그 다음에 메스덴시티 값도 또 그람퍼 센티미터로 바꾼 다음에 측정할 때 쓰겠다 업데이트 하시고 실제로 목록을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인포메이션이 변경됐죠 물성치를 측정할 때만 요 단위를 쓰겠다 이렇게 변경해 놓고 그 다음에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자, 재정이 된거 없애고요. 여기에 재정이 된거 있죠? 없애버리고,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고람, 퍼, 센티미터로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킬로그램, 미리미터 단위를 쓰는데, 측정할 때만큼만 고람, 센치미터 단위를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해놓으시고, 창을 닫던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 애널라이시스에서 매저바디 하시고, 얘 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올라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람으로 정확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값 쓰시면 되는 거예요. 6308. 자, 그다음에 여기 웨이트 값도 나오네요. 웨이트 6 1 얼마면 나오는데 이건 여담으로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웨이트. 웨이트 단위는 SI 기본 단위로 킬로그램, 메타퍼 제곱센티미터다. 그러니까 질량에다가 곱하기 중력 가속도란 얘기죠. 동물체가중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힘이 무게로 정의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뉴턴 단위를 많이 쓰시죠. 뉴턴이랑선 9.8, 중력의 속도가 9.8이니까요. 9.8 뉴턴이 결국은 1kg force, 1kg 중이라고 읽죠. 그러니까 질량 1kg이랑선 지구에서 1kg하고 달에서 1kg은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달에서는 어차피, 중력, 뭐죠? 그게?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질량도 6분의 1kg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웨이트 값이랑선, 뭐 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면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이 프로그램 도움을 받는 거예요. 죠 그렇죠? 61.2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한 다음에, 킬로그램에다가이 고람이니까, 계성기 한번 두들겨볼까요? 자, 칼크, 계성기 한번 두들보자 자, 6308, 6308.656, 656, 고람이잖아요? 킬로그램이 되려면 나누기 1000하면 되겠죠. 하고 여기다 곱하기 9.8 엔터 치면 61.8 얼마 나오잖아요. 그렇죠? 뒤에까지 제가 다안 써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보를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어떤 요런 어떤 그렇죠? 기본 단위계랑 그리고 측정할 때의 단위계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스스로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지겹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NX에서 새로운 재질을 정의해서 그 재질을 정의해서 추가함으로써 물성체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애고요 여기, 여기 유닛 다시 연 다음에요 어, Solid Density 있죠? 1로 뭐 맞춰놓을까요? 이 찍고 Apply 하겠습니다 자, 1로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번 새로운 재질 정의해보죠. 재질 정의는 어디서 하시냐면, 음, 여기, 툴스 있죠? 보면, 뭐 눌러보시죠. 여기 재질 관련된 메뉴가 하나, 둘, 세개 있습니다. 여기로 하셔도 되고, 메뉴에 툴스인가요? 여기, 머티리얼 있죠? 여기도 있습니다. 자, 어사인머티리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미 정의되어 있는 재질을 할당할 때 쓰는 거죠. 여기 보시면, 셀렉터 바디, 바디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바디 선택하고, 모든 바디에 다 하고 싶으면 이거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하나, 두 개, 세개인데 어떤 놈은 할당돼 있고, 어떤 놈은 할당 안돼 있다. 그럼 할당 안된 놈한테 한꺼번에 적용하고 싶으면 이거 누르시면 되는 거고. 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하겠습니다 바디 선택하시고요. 로컬 말고, 라이브리 러머티리를 하면, nx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재질들이 이렇게 밑에 항목에 쭉 떠는 겁니다. 쭉, 그죠 아이언 한번 눌러볼까요? 예. 더블 클릭인가요? 더블 클릭해 보시죠. 자, 그러면 얘는 뭐로 잡혀 있습니까? 메스 덴시티가. 이렇게 잡혀 있죠. 일단 785는 아니라얘기예요7 1 9란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제공하는 체질하고는 틀리죠. 자, 그러니까 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체질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음,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새로운 체질을 만들면 되죠. 밑에 보시면 크레이트라고 있죠. 밑에 보시면 create 요거. 요거 누르세요. 제일 타입은 등방성 제재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 누르고요. 그럼 이렇게 뜰 겁니다. 자. 물론 밑에 있는 값, 뭐 이렇게 좀 메카니컬, 어떤 물성치 값, 그리고 스트렝스 관련된 물성치 값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이 기입하면 훨씬 더 좋죠. 근데 시험용이니까 실무에서는 이거는 런 정보들에 대해서 좀더 세세하게 정보를 기입하셔야지만이 기본 물성치 값뿐만 아니라 어떤 해석 관련된 여러 도움이 되시겠죠. 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습니다 여기다가, 자, 음, 기계 설계라고 할까요? 시험, 대비용, 시험용,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있죠? 단위 바꾸시기 바랍니다. 키로그램, 아이코람, 제곱센티미터로 하시고, 7.85.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질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여기 있죠? 여기 보면, 라이브레이 머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NX에 기본적으로 제공한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로컬 머티얼 이렇게 보시죠 하나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가 선택한 요 솔리드 바디에서 적용하겠다 어플라이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체크돼 있죠 어, 연결 관계를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마우스 오른쪽 아니면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 재질 관리라고 있죠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죠? 할당된 것들은 만약 이걸 할당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겠죠 여기 돼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 가지고 연결을 풀 때는 이걸 하셔야 됩니다 디리트 해버리시면 이거 재질이삭제되 버려요 알겠죠 어, UC 사용을 제거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 다시 할당하고 싶으면 예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어 있어요 여기서는 할당이 안 되죠 아까 거기서 할당하시면 되겠어요 드래그 하면 안 되는 네, 드래그 안 되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실제 할당은 여기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가지고 자 로컬 잡으시고 얘 선택하고 바디 얘 찍어주고 어플라이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할당을 한 다음에 이 할당된 거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일단 덴시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얘는 일시적으로 덴시티 값을 할당할 때 쓰는 거고 자그 다음이요 유닛 매니저먼트에서 요 단위 바꿔주시는 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킬로그램 되어 있고, 세 a 으로 되어 있으면, 세로되 있으면, 똑같이 킬로그램은 나오니까요. 자, g per 미 m 로 바꿔주시고요. 그러 o 다음에, analysis에서 m 저바디 찍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확한 값이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설명이 조금 많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유닛 관련된 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닛 컨버터랑 서 이제 단위 환산할 때 쓰는 겁니다. 막, 인터넷 찾아보지 마시고, 여기서 환산, 뭐, 랭스, 에어리어, 뭐, 여러가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댄시미트를 여기다가, 어, 그람, 여기다가 7.85 쓰면, 7.85 이렇게 쓰면, 이거를, 키로그램, 밀리미터라면아이구야 이게 뒤로 가 있습니다. 쭉쭉쭉 뒤로 가시면. 선택할 때는 컨트롤 A로 이렇게,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선택한 다음에 다른 데 붙여놓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닛 인포메이션이랑선좀더 세부적으로 정보들이 쭉 보입니다. 이렇게 재정이된 정보들 같은 경우가 쭉다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보이게 되고요. 상당히 중요한 건 많죠? 자, 그 다음에 유닛 인포메이션 그러면 현재 음, 현재 문서에서만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재정이된 정보들이 쭉 보이게 됩니다. 아시죠 자 이런거 쭉 한번씩은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은 정보들을 모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질량 계산하는 방법 NX에서 질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했습니다예 수고하셨습니다.